센터로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게 저기막 5월 7일날 어, 그니까그 한국 시간으로는 5월 8일날 이게 방영이 되겠네요. 5월 8일이 면 무슨 요일이지? 어디 한번 달력 한번 볼까요? 5월 8일이 무슨 요일인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 출근할 때 추천곡으로 슬픈 그림 같은 사람 아. 월요일이네 아월요일서부터 슬픈 그림 같은 사람? 어나 너무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 <웃음> 아이 노래 참 좋은 곡인데 음. 눈물로 헤어지는 오늘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 크. 선생님 손 소, 여기 손든 사람 있죠? 저 눈물로 안 헤어졌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아 눈물로 헤어진 사람 있잖아 어. 전남친 말고 전전남친 아니면 전전전남친 뒤쳐봐 어. 하나는 나올 거야 어. 눈물로 헤어지는 오늘도 아, 슬퍼요 네 언젠가는 그려질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네개 꼽아놨는데요. 여러분 잘 뽑으세요. 내가 이때 껏쭉 리딩을 해봤지만 좋은 거는 하나, 평타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음, 저기 밑바닥에서 허브적 되더라고. 자, 카드 고르 시간 드릴게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골랐어요. <웃음> 이게 뭐라고? <웃음> 어디까지나 재미로 듣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선생님, 근데 골랐는데요. 너무 기분이 그래요. 라고 한다면 아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누구 거? 어, 옆집 철수 거, 어, 뒷집, 어, 저기 막 영일 거라고 라 생각하다. 한번 되, 어, 생각하면 되지. 뭘 그래? 아니, 그렇습니까? 남거 대신 뽑아줬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상활 랑을 그리워지겠죠. 음, 전 솔직히요. 어, 슬픈 드라마는 안 봐. 음, 그 저기 뭐야. 그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거안 봤어요. <웃음> 딱 보니까 <웃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어, 슬픈 건 싫어. 그냥 딱 거기까지 딱 기분 좋은 부분까지만 봤어요. 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렇잖아. 어떻게 맨날 기쁜 우리 사랑만 할수 있겠습니까? 음,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라도 어, 엔딩은 음, 해피엔딩으로 맞았으면 좋았, 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리딩을 할게요. 자, 어디 봅시다. 그 사람도 어, 언젠가는 우리 이 사랑이 그리워질런지 자,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여기는 이게 뭘까? 음.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래?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할까? 이 사람 성격에. 여러분 이 사람 성격 되게 잘 알죠? 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워할 사람인지 아니지 난 그게 더 궁금하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요 어, 여러분하고 예그 헤어짐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냐 안 아팠냐라고 그 그냥 그 예스 오로라 묻는다라고 하면 은 아픈 건 맞아요. 아팠었던 건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랑이 그리워질 건지 안 그리워질 건지는 어 미지수예요. 어왜 미지수냐 라고 한다면 은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워지겠지. 이 카드를 본다면 은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그리움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뽑, 알아가 봅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그래. 내 사랑이 그래도 이 사람한테 존중받는 사랑인지 아닌지 그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어, 뭐, 그지같이 헤어지건 아름답게 헤어지건, 어쨌든 헤어진 거잖아. 응 음, 헤어진 거지만 그래도 내 사랑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마냥 기분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 속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의 속을 어쩌면 모르겠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면 철저히 자기를 갖다가 감추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 관리 정말 기계적으로 잘 되는 사람. 어우, 인감이 없어 보여. 음. 근데 사람은 잘난 것 같아. 음, 잘난 것 같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느 일정,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나름대로 어, 자기 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뭐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자기 암시 같은 거왜 어, 실패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어, 내가 내가 아프다는 거를, 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무슨 이순신 장군이야? <웃음> 그런 것처럼, 어, 자기의 아픔을 갖다가 이 사람은 철저히 숨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혹시 이 사람 여러분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음, 그럴 수 있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뭐, 저기, 막 왜요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잖아. 내가, 내가 슬프다고 슬픔을 드러내면 누군가한테 들통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슬퍼도 슬프단 말을 못했을 수도 있지. 나름대로 이 사람이요. 눈물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삼켰던가. 어 삼켰던가 아니면 자, 내가 자존심이 너무 너무 강하니까 어그그 그 슬픔을 갖다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는 게 싫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감췄던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어, 들키면 안 됐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던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던가 둘중 하나다 싶어요. 음 여러분은 어느 거였으면 좋겠어요. 전자였으면 좋겠어. 후자였으면 좋겠어. 난둘다 싫어. <웃음> 무엇이 됐든 간에, 아, 둘다 싫어. 슬픔은 사람이 슬픈 내색도 해야 되고, 슬픈데도 슬픈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우, 자존심 상해. 어, 내가 뽑혔다는 거잖아. 어, 그, 이제, 무, 무나 이런 거 잡초 뽑듯이 뽑혀졌다는 거잖아요. 어, 경쟁에서 밀렸다는 거잖아. 어, 그럼 짜증나지. 음, 난 어떤 관계든 나는 짜증나, 여기서. 음 그렇지만, 그거는 내 마음이고. 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나도 이런 거 리딩 하면서요. 어, 나도 그거 있잖아. 그 아침 드라마 아줌마들 보면서 막 분기 땡천하면서 나라면 저거 가만히 안는다뭐 막 이러고서 막어 훈수 두고 그런 것처럼 어 나도 그걸 갖다가 리딩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참 인간인지라 어 자꾸 그냥 분기 땡천하고 막욱 주먹이 올라와 음 여기는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의 아픔을 그 누구한테도 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군가하고 어울리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게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사람이, 어, 자중 자해를 했던 것 같아. 아. 그게 설령 자존심인지 아니면 들켜서 안 되는 이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일정한 시간 자기가 가만히 어그 마음을 갖다가 다어 추스리면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철저하게 혼자 있고 짜잔 하고 어 사회에 딱어 그냥 그다 또 다른 자기의 날들을 시작했을 적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멋지고 근사하게 나는 멋있는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어, 그냥 남들 보면 그냥 우뚝 서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이 사람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다라고 봐요. 음, 그러나 이 사람은요. 어, 슬픈 그림 같은 사람 맞아. 언젠가는 그리워질 것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다 됐다라고 보지는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두고 떠나온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왜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왜왜이 사람은 그 저기 뭐 저거를 택했을 수도 있어. 음, 바보같이 어, 바보같이 저기 말 사랑보다는 성공을 더 택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음,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리워졌냐, 안 그리워졌냐,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리워진 건 맞아요. 음, 그렇지만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그려한다고다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싶어.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아. 이 사람이 내가 그 성취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다른 사람을 취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구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치? 자기한테 발판이 돼줄 사람을 구했겠지. 설마 무용지물을 갖다가 했겠어요? 그럼 저는 무용지물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게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얼마를 사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 남자도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으면요 어 미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순수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거는 찾아 눈씻고 찾아보려 찾아볼 수가 없어 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게더 빨라. 음, 그렇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만약에 여기는 오래 사겼다라고 한다면은 오래 사긴 나를 두고서 이 사람이 조건을 보고서 갔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는 사랑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나는 솔직히 여기 그런 케이스 더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갖다가 속였던 느낌이 나. 어, 오랫동안 석이고이이 이 일이 들통이 나니까 들통이 난다기보단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미래를 갖다가 어, 집을 지어야 되잖아. 카사블랑카 지어야지. 어, 카사블랑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카사블랑카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놓은 거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 카사블랑카가 뭔지 알아요? 음.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카사블랑카. 그 카사블랑카 뭔지 알아? 그 무슨 뜻인지? 가사, 어스페인로 가사야 집, 블랑카, 어, 흰 집, 어, 하얀 집. 우리 그 달력에 보면 초록색 언덕 위에 하얀 집 있잖아. 완전 어, 드림 어, 드림 하우스지, 옛날 저, 전원이 있고 어, 저기막 평평한 언덕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 그 가사 블랑카예요. 음, 그 가사 블랑카 때문에 어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였냐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놓고 간그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어쩌면 지위가 더 높았을 수가 있어. 어, 직장 상사이럴 어, 수도 있었다라고 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 부동산 부자? <웃음> 뭐 그런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어, 어쩔 수 없이 따, 어, 저기, 뭐, 따라가야 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할수 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간게 아닌가 싶어요. 음. 뭐, 어떡하겠냐? 어. 그런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아? 이거 이거 소설 쓰면 안 되니까 한번 뽑아보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기혼이었는데 어 저게 막얘 때문에 어얘 때문에 이혼하고서 둘이 이렇게 막. 그 막불투는 그런 사랑과 전쟁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직장 상사에기 나오는데 얘가 문서를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서가 이게 진짜 얘가 직장 상사인지 아니면 유부녀인지 그거는 미지수다라는 거지.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쩌면 숨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숨기고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일, 일단은 그 이게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중 하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 음. 얘한테 권리가 있지. 왜 그러냐면 얘는 펜타클을 쥐고 있지만 얘는 여사제잖아요. 여사제가 높아야 펜타클이 높아. 여사제가 훨씬 더 높지. 그리고 얘는 문서라는 걸 쥐고 있잖아. 그러면 은 문서가 높아야 펜타클이 높아요. 문서가 더 높다 라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얘보다 얘를 갖다가 좌지울지 할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겠냐 라는 거지 음 그렇다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고 간 거다 라는 거야 근데 놓고 갔는데 이게 뭐예요 어 그리움을 갖다 놓고 간다 라는 거지 음. 사랑 쉽지 않아. 아, 사랑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음, 난 그렇게 봐요. 어디 봅시다. 이 상대방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 음. 강하게 밀어붙였을 수도 있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는 진짜 한 방에 잘랐을 수도 있겠다한 어, 방에 잘랐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시 결혼했어요 이 사람 한 방에 자르고 가가지고 어, 한 방에 자르고 가서 결혼을 했거나 아님 결혼 비슷한 유사한 관계에 놓였거나 그러지 어,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 음.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웠겠냐? 어,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기, 킹컵 나왔잖아.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킹컵도 나오고, 여기 본다면, 여러분한테, 어, 약간, 어, 여러분의 푸셔나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어, 그립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어쩌면 연락이 오실 수도 있어. 연락 온 사람 있지 않아요? 음, 연락 온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 어, 그립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지.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이 사람이 이건 지 욕심 아니야. 여기를 정리도 하지도 않고서 여기 온다면. 어또 여길 또 정리하고 여길로 오는 것도 참 복잡하다 어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오늘의 주제에만 충실합시다 어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언젠가는 내가 그려질 날이 있는 네 그려질 날이 있다라고 봐요 네 1번 카드 리딩 어 <웃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응, 언젠가는 그려질 날이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응? 헐 응. 여기는 이게 뭐지 응. 왜요 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 사람 참. 음. 이게 여러분 이 사람 그리워요? 응? 이 사람 그리워요? 어, 여기는 언젠가는 그리워질 날이 있, 있는 거는 맞아. 어, 왜 있는 건 맞냐라고 한다면 은 이게 저지먼트하고 드리오고 펜타클이 나왔잖아. 그러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그립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추억이 많은 사람이지.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라고 봐요. 펜타클은 돈이기 전에 우리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음, 돈을 만들려면 일을 해야지. 어, 일을, 해가, 어, 저 일을 해야 저 일을 해 돼. 이제 일의 대가가 펜타클이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추억의 대가는 어, 펜타클이다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에 뭉쳐진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뜨리, 뜨리오브 펜타클은 어떠한 인간 간의 교류나 그뭐 회사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이런 것도 다 되는 게 뜨리, 뜨리오브 펜타클이에요. 그리고 추억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뜨리오브 펜타클이 나오면은, 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다가 기울인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는 아니에요. 완전한 걸로 가는 숫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 완전하지 않은 마음을 갖다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어 완전하지 않은 추억. 그러니까 이게요 교과서대로 하면은 안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음악오행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펜타클이 과연 음악오행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워지지 않는 기억도 된다라는 거예요. 음 지워지지 않는 기억도 돼 그러기 때문에 리딩을 너무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리딩이 안 맞아 음이 안 맞아요 음. 어디 봅시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때를 줄까요 여기는요 참왜 얘는 왜이러 얘는 왜 원래 이렇게 개밥에 도토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개밥에는 개밥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도토리가 딱 있으면은 그게 섞이겠어요 안 섞인다 라는 거야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 아무리 섞으려고 해봐요 그게 섞여서 어 회색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흰색 흰 돌은 흰 돌이고 검은 돌은 검은 돌이야 얘는 섞여 줄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음. 지금 저기 말, 얘 저기 말다다또 다른 사랑에 빠졌잖아. 어또 다른 사랑에 빠졌다. 근데 섞일 수가 없어요. 어왜 섞일 수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글쎄, 그건 봐야지. 왜 섞일 수가 없는지. 음. 어, 상대방은 얘한테 잘해 주는 것 같아. 어, 잘. 일단은 품이 넓어, 상대방은. 품도 넓. 품이 넓은데 그건 알아둬요. 품이 넘다고 해서 이해심 하고 그것도 그건 또 별개예요. 어. 대쪽 같을 수도 있어. 어, 아니면 깐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품이 넓어. 참 아이러니한 성격이죠. 사람은 이제 항상 누구나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 어, 왜 양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겉성격 어때요? 활달해요? 근데 내 안은 어떻게 해요? 내 안은 슬프고 여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이해심이나 가슴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넓은 만큼 좁다라는 거야.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 한번 화나면 얄짤이 없다라는 뜻이지, 한마디도. 어, 내가 잘못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 그래, 마냥 오냐오냐 오냐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야. 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워. 음, 이 사람의 어떠한 풍요로움이나 어떠한 카리스마나 그런 이해심이나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어, 불나방처럼 후루룩 달려들었지만 어, 나의, 나의 이렇게 어, 뭐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오냐 오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슬슬 여러분이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저기 막 깊어지지가 않아.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저기 막 개밥에 도토리 같다 그러잖아. 흑백이 너무 불명하고 융화가 될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네. 계속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왜 좋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자기보다는 어 경제적인 형편이나 지위가 조금 좋은 게 아닌가. 음. 그래도 저기 막 여자라면 남자 복이 있는 거고 남자라면 여자 복이 있는 거겠지? 어. 저기 막 그래도 처복이, 어, 여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과연 이 안에서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는 별개 문제라는 거지. 왜 별개 문제예요? 어,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음, 어떤 외로움,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얘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수는 있어. 어 그렇지만 내그 저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만 다르잖아 딱 볼일 끝나니까 어떻게 돼아 얘가 내 기준에 조금 안 맞네 어 얘는 어 내가 나는 좀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얘는 너무 가볍고 조금 어 자기 그 사소한 약속 같은 거잘안 지켜요 어, 멀고 사소한 약속은 잘안 지키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이거 해줄게 어 이런 식으로 어 공수표 막 남발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이거 진짜 믿을 게못돼그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줄게 그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걸 누가 다 기억해? 어, 진짜 수없이 하루에도 그냥 수백 장씩 날리는 공수표를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 이 자리가 바늘방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남이, 남이, 이게 세상에요. 남이 돈에는, 남이 돈에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랬어. 어, 칼자루를 못 잡고 칼날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날의 검이니까. 그냥 양쪽이 다 베이는, 한쪽만 베이는 게 아니야. 양쪽이 다 베인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그 솔직히 이 사람이 떠나 갈 때도요 뭐한 번에 딱 떠나간 게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신감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라면 지가 지를 제일 잘 알잖아 지를 잘 알지만 이것이 기회였기 때문에 간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좀덜 어 벌거나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카바를 쳐줄 능력이 될 수, 되는 게 아니었던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좋았던 관계를 내려놓고 갔지만 야 부자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하도 그냥 어, 또 삽소리 하는구나. 아유 어 그렇게 사고서귀등으로도안 들어줄 수 있어 이 사람의 말을.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카드상 보면은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지. 이런 거, 뭐 이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 이제 이 삐그덕 삐그덕 거리거나 어떠한 불안한 요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맞춰가는 그런 데서. 에왜냐면 성격이나 취향이 다 다른 데서 자라왔잖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그러나 그런 걸 맞춰가는 데에서 나오는 어떠한 불협화음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자체가 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물고기하고 육고기하고 맞을, 맞을 수가 있나요? 붕어하고 소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 어. 개하고 소는 같이 살수 있어도 붕어하고 소는 같이 못 산다라는 거야 왜? 응, 음, 하나는 바다에서 놀고, 하나는 육지에서 노는데, 어떻게 같이 융화가 될수 있겠냐라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참, 여기, 어, 참 많이 날것 같아. 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 어. 아, 여러분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음 여러분한테 다시, 아, 진짜,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생기는 게 아닌가. 근데 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받아줄 수 있을까? 그거 그거는 미지수예요. 왜 미지수냐라고 한다면은 흠. 아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 안 기다렸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면 지난 기억이 없어. 어. 이 기다림 기다림에라는 것도요. 그~ 지난 추억이 있어야 돼 아주 짙은 추억 어~ 너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 고통스러운 어~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너, 너를 갖다가 기다리려면은 뭐냐 있었냐면 그~ 지난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추억이 1도 없어 응~ 어. 그럼 이거 왜본 거예요 어~ 심심해 <웃음> 그냥 네가 날 그리워할지 안 할지 그냥 그냥 아주 심플하게 궁금한 거지 뭐 달리 아버 뭐, 저기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궁금한 거야 네가 후회 어, 혹시 후회라도 했으면 좀 좋겠고 어, 네가 그런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대단한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이 카드 중간에 그랬잖아 이 사람이 여복이 있는 것 같다고 얘는 여자를 좀잘 만나는 것같아 자기 능력 맞지 않게 음. 왜냐면은 이또고런 사람만 또 타겟으로 잡을 수 있고 왜냐면 얘가 요게 잘 던지잖아 요걸 어요 이게 뻐꾸기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날려 이 뻐꾸기가 자기 알을 갖다가 남이 둥지에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야 손안 들이고 코풀수 있는 상대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뻐꾸기를 너무 잘 날려요 음. 그래서 그리워하냐라고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야? 어, 지금도 그리워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의 그리움인가? 글쎄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러분 사랑했었나 본데 그래도 얘는 나름 어, 이, 이 사랑은 이거에요 러브카드는요 그 진한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을 가, 시작했을 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사랑은 아니지 싶어. 그럼 이게, 무, 그럼 이 사람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 어, 그 순수했던 시절, 그래도 그 썸, 썸 타던, 어, 가슴 콩닥콩닥 했던 그 시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리워한다고 해서 돌아오겠습니까? 어. 그냥,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그 시절을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걔가, 어, 저기, 막, 좀, 애가, 솔직히, 걔 옆에 있으면 좀 즐겁기도 해요. 라고 하는 분신도 있으면은, 좀 기다려봐요. 음. 그저 기다려 보면 뭐 답이 오겠지. 어. 오면 만나는 거가 아마 맞... 저기 기다리는 도중에 뭐 다른 사람 나오면 뭐하러 기다립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 근데 어 저기 다른 사람이 없고 그냥 난 딱히 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때마침 누가 또 들어오지 않네. 그러다 또 다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확률은 그닥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 어느 정도 되냐. 30 퍼센트 정도, 음, 그렇다라고 봐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네, 언젠가는 이 사랑이 그리워지겠죠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어, 자 이번 카드 예스입니다. 예스 맞습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 사랑이 그리워지겠죠. 라고 한다면은 여기 왜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을까? 여기는 왜 저기 뭐이 사람이... 여기는 그리워졌을 수도 있겠어요. 음. 음. 여기는 그리워졌을 수도 있겠네. 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게 많이 남은 사람 같아요. 여기 왜 헤어졌어요? 음. 금전적인 문제 아니에요 혹시? 음. 이 사람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음. 여기는 양다리는 아니지 싶어. 어, 그거는, 어, 저기, 막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 어, 아닐 수도 있지만, 양다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 이것 때문에. 그러나, 어, 이 자, 이거하고 이걸 보면 양다리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양다리가 아닐 확률도 좀, 어, 많이 높아. 몇대몇 몇 하면 6대 4. 어, 그 정도로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어, 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느낌도 많이 묻어나고, 카드 여섯 장에서, 음, 그렇게 고이 사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녹록하지가 않다는 게 카드에서 굉장히 많이 풍겨나고 있어. 뭐가 녹록지 않냐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 몰라. 음, 사람이 갑자기 금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딱한 가지인데. 음, 잠깐만. 아두세 가지 되겠다. <웃음> 뭐요? 도박이나, 어, 스탁이나, 어, 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어, 그런 것일 수 있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얘, 얘, 저기, 만 방에 들어박혀서 안 나오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 나는 그렇게 보여. 요, 지금, 요즘에 뉴스 보니까 난리 났던데, 어, 임창정이. 어, 그 주식 그거, 어, 뭐, 저기, 만 사기, 그~ 그 사람들하고 한패다 아니다 해서 이제 매일같이 뉴스 나던데 어,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그래도 자,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 공매도가 미국을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 공매도에 걸린 거거든 그런 게다 공매도 세력에 근데 미국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어, 왜냐면 공매도 애들도 지네들도 당하기도 하거든 <웃음>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다 근데 한국은 그게 또되면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막 고소 고발 막 난리 나잖아요 어 근데 뭐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암튼 음. 여기는요. 저기 뭐야. 둘중 하나 같다 싶어. 음. 저기 뭐그 여기는 속았어. 음. 왜 속았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기당한 거 맞아요. 여기 사기당해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어. 음. 금전적인 문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맨날 이래 봤자 거기서 거기야. 어. 근데 그 저기 막그 뭐 사기 치는 사람들 그렇잖아. 한이 한국, 한국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부축 옆에서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 뭐 이거 하면 어떻게되고뭐막 삐까번쩍 의리의리한 차들 쫙 그냥 막 뭐~ 포자 들어가고 빼자 어, 들어가고 어, 벤자 들어가고 어, 막 어~ 막 그런 차들 끌고 색깔별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지 음~ 그래서 어쩌면은 저기 막 얘가 그런데 탁 현혹이 돼 가지고 어 그러게 하고 어쩌면은 얘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뭐 다야 사기 당했겠어요 근데 왜 자꾸 돈이 없다라고 나오지 미치겠다 어. <웃음> 돈이 자꾸 없더라고 나와. 그러니까 얘는 돈 문제야. 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갖다가 잃을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근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기는 유흥오락하고는 살짝또 거리도 멀어요. 어뭐유흥 호락을 즐겼다는 그런 것도 별로 안 나오고 열심히 그니까 내가 일해서 벌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진짜 좋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나가리 데스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양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가리 데스 된것 같아. 응. 음. 그래갖고 우울해. 얘는 그리고 활동적인 애도 아니야. 우연치 않게 어느 술자리나 이런데 뭐, 사람들이 모여서 놀다가 기, 막 기동량으로 듣다가, 오, 그래? 하고서 발을 디문 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보니까 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언젠가는 그리워진데, 이미 여러, 저기, 막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얘는요, 좀 패닉이 온것 같아요. 어, 패닉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립냐 안그립냐 그리운 건 맞아요 그리운 것도 맞고 그렇게 그, 다 맞는데 문제는 하, 이 사람 자체 성격이 어, 보니까 이렇게 막 나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크게 여자 문제는 아니지 싶다 어, 1 0 0는 아니에요 어, 1 0 0는 아니야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궁지에 몰려있다 라고 봐 음. 근데 솔직히 이게요 음. 여러분 스탁해보신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솔직히 이 유혹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음. 그것도 하나의 또 중독이지 싶어 중독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 스타게 솔직히 그 뭐지 그 공인된 도박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어 이것도 진짜 솔직히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진짜 일확천금을 갖다가 기대하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 일확천금을. 근데, 여기는, 조금, 너무 과한 거를 갖다가, 꿈을 꾼게 아닌가. 어, 하나, 하나, 진짜, 차곡차곡, 뭐, 저기, 뭐, 돈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그, 저기, 뭐, 좀, 안전빵인 걸 갖다 모은 게 아니라, 약간, 어, 저기, 그, 뭐야, 그, 그, 그 뭐지? 어, 그걸, 뭐, 투기성 짙은 걸 갖다가,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리워질 거야. 어, 이그 멘붕에서 벗어나면 어, 약간 멘붕이 온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하고, 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초정가, 초조함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음, 여기는... 여러분들을 갔다가 살짝살짝 안 보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푸사 같은 거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사면 초과여 가지고 어, 사면 초과여 가지고 예. 그 저기 막 표시를 갖다가 진짜 또 뚜렷하게 나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뚜렷하게 나오지 못할 수 있어, 여기는. 음, 좀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려요? 응? 음? 기다려요? 음, 저기, 마, 이 사람은 나중에 어쩌면 여러분한테, 음, 용서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어.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럴 수도 있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음, 아니면, 지금 이 지금 이 사면초가 이 상태를 갖다가 이 상태를 갖다가 어 벗어나기 위해서 음, 도와줄 사람을 갖다가 물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지금 도와줄 사람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도와줘? 도와주기 그걸 뭘 어떻게 도와 돕기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참, 음, 참. 이이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 음, 이, 이러다가 당할 텐데, 어, 아닌가? 어. 어쩌면 여기는 여러분한테 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음. 용서를 빌고 돌아올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돌아오면 받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 여기는 돌아올 수도 있지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안된다 아참 <웃음> 미안해 아 참. 미안해요. 아니, 여기 타워가 딱 나와버리니까 안되잖아 <웃음> 어짝 분위기가 막 무료 이겨서 될줄 알았는데 안된다 라고 나오네 여러분 지금 가슴 쓸어내린 사람 있어요 어 다행이다 어 선생님 저 제일 싫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냥 본 거예요 라고 <웃음> 아이고 안 된다 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안돼왜 그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 어, 그건 맞아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거는 솔직히 한번 이거 바람 들면 은좀 고치기 힘든 거 아닌가 1억 천금 뭐 이런 거 대박 찬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자꾸 노리다라고 보면 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 이미 헤어졌지만 이미 헤어졌지만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봐. 음, 이게 뒤에 카드 나오는 걸 봐, 봐서는 이 저기 뭐야 무너 무너진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예정이 남아 있다면은 어 저기 뭐야. 그냥 뭐꼭 이걸 갖다가 재회라고 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어떠한 과거에 그렇게 나하고 정신적인 어떤 교류를 나, 나눴던 건 이미 없잖아. 어 이미 없다라고 봐요. 이미 없고 이건 이 사람의 바램이잖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카드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의 바램은 좀 나온 게 별로 없어.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어, 소, 그냥 이 사람의 그냥 바램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대대적인 소원이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것도 맞아요 그거는 맞고 그렇게 고 지금 딱히 어디 갈 때도 없어요 응, 어디 갈 때도 없고 이 사람은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라는 거야 조금 쉬고 싶다 내가 너무 힘들다 어. 자, 돈, 돈도 다 잃어버리고, 딱히 갈 곳도 없고,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만 해준다면, 여러분하고 다시, 어, 그냥 그 전에 우리의 남은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네. <웃음> 여기서, 안 된다. 그냥 좋았다.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막. <웃음> 미안합니다. 아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나더라고 어쩌라고. <웃음> 네. 자, 그 사람은 언젠가 이 사랑이 그리워질까요? 그리워지겠죠? 라고 한다면 예스 그리워지죠. 그리워진다 라고 봐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픈 그린즈 같은 사랑그 사람. 사람도 언젠가는, 어, 언젠가는 그리워질까요, 여기? 어디 봅시다. 언젠가는 그리워질 만지. <웃음> 아, 이게 뭘까요, 이게? 어 이게 뭐지? 그리워질까, 과연? <웃음>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어디 봅시다. 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리, 설령 이 사람이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어, 과연, 이, 어, 그리워, 그리워할 수는 있잖아. 어,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이게 다시 이어질이라는 그런 거는 조금 희박해요. 음. 그리운 건 그리운 거고. 어. 이어지는 건또 별개의 문제잖아. 사람이 꼭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아요? 아니잖아. 사랑하지 않아도 살잖아. 지금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기 결혼하신 분 손. 어. 저기 남편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사랑해서 살아요? 아니잖아. 살, 살, 살아가니까 사는 거고, 살아,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 어, 꼭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사랑했겠지. 어,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누군가가 소개팅에 들어왔으니까, 아, 이,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살수 있겠어 싶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응. 어. 꼭 사랑만으로 사람은 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4번 카드를 뽑으신 20대 30대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은 그게 세상일이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음, 결혼하고 싶지 음. 누가 중매 받아가지고 아이 정도면 저로 조건 맞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지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언젠가는 그리워질까 얘가 어, 왜요라고 한다면. <웃음> <웃음> 할 말을 잃었어. <웃음> 할 말을 잃었어. 어, 왜, 왜할 말을 잃었냐라고 한다면, 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와, 그, 여러분, 이렇게, 그, 주변에 사람들 보면 각양각색이잖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착 모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바지는 초록색을 입었는데, 오의 옷은 어 빨간색을 입었어. 초록색에 빨간색을 입었어. 야 이거 진짜 어 신호등도 아니고 어, 진짜 나 <웃음> 신호등도 아니고. 근데 그거 그거 진짜 웃기게 입은 옷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야야 야, 저기 막솔직히 저기 막옷이 옷이야 그리고 또갑 옷이 왜 이래 저기 막뭐저 뭐 저기 막 학교 앞에서 뭐 안전 지킴이 하다 왔냐?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잖아. 어 오센스 있다. 어 신호등 같아. 어 자기 옆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하면서 막 칭찬을, 칭찬을,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 나는 이렇게, 어, 저기 막, 자기 개성 뚜렷한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 해가면서 진짜 남들이 볼때 지금 저 아줌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계속 칭찬만 하는 사람. 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계속 칭찬만 하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야. 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털면서,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립서비스 하느라고 에너지 다 빨렸다. 아유, 고기 꺼먹자. 이럴 수도 있어. 음, 에너지 빨려갖고. 왜 그래? 왜? 남한테 보여주는 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 인, 저기, 막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 돌아서 봐. 와. 그런 사람 돌아서면은요, 진짜 냉정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어, 립서비스 했냐 싶을 정도로 아주 냉정해. 그런 사람일수록 뭘더 밝혀? 어, 돈 밝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갖다라고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어, 말로는 진짜 세계를 구해. 어, 세계를 구해.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어, 화려하고 템버린 잘 흔드는 사람이야. 착, 스네, 뺄란하게. 폭탄주 잘 말고. 음. 한두 번에 만 사람이 아니야. 그, 폭탄짐할때 어떻게 말아? 웨이브를 추면서 말아. 촤악, 촤촤 그런 거에 화려한 것에 약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거야. <웃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진짜 무책임하다. 왜 무책임하냐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 혹시 뭐 혼인빙자 가능 같은 것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다.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음 어. 저기 막 저기 말말 끝마다 결혼하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너밖에 없다는 둥뭐 그런 거 있잖아. 어. 내 사랑은 너뿐이라고 뭐 그런 개소리 산매경에 어 그럴 수 있어. 어려봅시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겠냐라고 본다면은 글쎄.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크리어 할 수도 있겠지 어 근데 내가 여기 봐봐 있겠지야 어, 있겠지야 어, 왜 있겠지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화려한 것에 되게 안그런 척하면서도 여자들의 분내 어 잘록한 허리 어 아, 길고 예쁜 보석 박힌 손톱, 요즘에 내려다 내레, 보석 박잖아 어. 보석 박힌 손톱으로 쫙술 따라주는 그 취임새 뭐 이런 것들에 어, 마음이 녹, 녹아내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이 버릇이 뭐 어디까지 가요 진짜 어. 세살버는여든까지 간대잖아 어. 이 사람은요 버릇을 좀 고치기는 살짝 힘들지 싶어 경솔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좀 경솔해 음, 외모로 풍기는 거 하고 이 사람의 행동하고 조금 경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뭐 말로는 뭐 자기가 평화에 지킴이 We are the world 음, 막 저기 막 세상은 아름다워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음. 여러 사람 가슴에 못 받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딴 이로 살아가지고 야 인생 똑바로 살자. 음, 그럴 수 있어. 하참이 음. 저기 막 내가 요즘에 그 사건 반장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웃음> 매일같이 눈뜨면 보는 게그 사건 반장이야 그게 일단 재밌더라고요 어. 댓글도 많이 달아 내그 저기 뭐야 간간히 댓글다는데내 로고 아시는 분 있을 거야 옛날에 초창기에 썼던 거그 로고 백혀있는게 납니다 <웃음> 댓글 그걸로 달거든 암튼 그랬다 싶어요 자, 저기 뭐 여기는요 음 글쎄 어, 언젠가는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싶다. 어, 저기, 막, 그, 신장이 얼음이야. 어, 주댕이는, 어, 저기, 막, 아프리카인데, 신장은 남극이야. 어. 그래갖고, 말로는 진짜 세상 뜨겁지. 그렇지만, 저기 막 굉장히 냉혈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저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냉정히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립 서비스 좋은 사람들이야 냉정해요. 진짜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진국인 사람들은 립 서비스 그렇게 안 해. 리셉스할 일이 뭐가 있어 보여주면 되는데 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 카드 뽑으신 사나 너무 회복했나? <웃음> 언젠가는 그리워지겠죠? 와 아, 아, 이거 어떡하지? 니등에 아, 몰입해가지고 어, 진짜 좀 좋은 말좀 이제부터 좋은 말을 조금 섞어줄게요 <웃음> 근데 좋은말이 섞을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음, 좋은말이 별로 섞을게 없어요 음, 자 계속 얘, 얘가 거짓말장애에다가 사기꾼이라고 나오는데 어, 거짓말장애에다가 사기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쏟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아이고 참 음, 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좋게 말할 수가 별로 없네 아닐 수도 있잖아 어. 만약에 아 선생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하면 딴거 뽑아 어, 딴거 뽑아 어. 이, 이 이야기는 옆집 철수의 이야기 이므로 딴 것을 뽑아 주시기를 권합니다 네 음. 안내, 안내 방송 했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들을 갖, 좋은 사람을 갖다가 찾고 다닐 수 있고, 음, 찾고 다닐 수 있고, 맨날, 어, 참.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어, 이, 이, 저기, 만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 못, 진짜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알아맞혀봐이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못하는 거딱한 가지. 어, 죽었다 깨나도, 어, 저기, 뭐, 못 하는 거, 한 가지. 어. 주제 파악, 그거 하나는 못 해요. 주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꾸고 다니는 거야. 이제 꿈에서 깰 때도 됐잖아. 어. 세상에 백그라운드 좋고, 어, 저기, 뭐, 가진 거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지를 갖다가 맞겠냐라는 거야. 응?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저, 저기만 사기 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잘못하다가 잘못 사기쳤다 어떻게 돼요? 세고랑 철컹철컹이지 뭘? 세고랑 응. 철컹철컹이지. 응. 그렇다라고 봐. 음, 주제 파악을 못해. 성실하게 살아도 힘든 세상.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음, 무모하지 않게 무모해요. 조금. 음, 왜 그러냐면 라 해도 해도 자꾸 안 돼. 뭔가 한 끗발 차이로 엇나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모해. 사람이 무모해지고 거짓말에 거짓말에 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니까 뭐가 돼. 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 뭐 철컹철컹밖에 더 있겠냐라는 거야. 음, 뭐 진짜 철컹철컹인가요? 라고 한다면 모르지 뭐. 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음, 왜냐하면 사람이요. 거짓말도요. 한두 번이 힘들지. 하다 보면 그게 능숙해져가지고. 그, 그거 그 있잖아요. 자기 망상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몰라. 나중에는. 음, 이 사람은요.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망상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도 좀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감히 니깎게 네 나를 넘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요 진짜 헤어지길 잘해서 내가 솔직히 어지간하면 좋은 말을 갖다가 해주려고 너무 너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봐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좋게 리딩하냐고 좋은 게 별로 없어 어. 별로 없어, 카드 자체가. 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갖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나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어, 그냥 재미로만 들어라.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어, 재미들만 듣기를 바래요 어, 자, 저기, 막, 그 언젠가는, 어, 이 사랑이 그려질겠냐라고 묻는다 어, 하면, 은이 어, 사람은 아니에요. 음.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미 이 사람은 그 되돌릴 수가 없어 어, 망상장애에 중독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어, 화려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기 막 나이 사람은 구질구질한 대로 안, 안 돌아가. 그럼 내가 구질구질한가요?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이 구질구질하다는게 아니야. 화려한 거 진짜 그게 아니면 얘는 다 구질구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의 정의라는 게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 오는 날그 저기 막그 마루, 그챙 있는 마루에서 촥 붙인 게내 정겨운 사람들하고 붙인 게붙여버려서 막걸리 촤악. 그래서 맛있는 그런 정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인간의 정들을 갖다가 다 얘는 구질구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화려하고 조명에 그냥 막몇 억짜리 상들리가 있고 어. 뭐 어. 샹, 숑, 뒤디디띡 나오는 막 그렇게 막 근데 막몇 백만 원짜리 와인을 갖다가 드리 부어야지 얘는 그게 인간적인 삶이라고 라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암튼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어, 지멋이다라는 거지. 암튼 그런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